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가 22만5천건으로 전주 대비 9천건이나 증가하면서 연준의 긴축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 상승했네요 테슬라가 전일에 이어 8% 이상 상승하면서 기술주 상승세를 도왔습니다. 엔비디아는 4% 이상 상승했으며 애플도 폭스콘 공장 가동이 회복되면서 3% 가까이 상승하며 증시 상승 을 이끌었네요.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금년 하루 남은 증시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0.25%로 인상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네요. 유가는 원유재고 증가 및 코로나 확산 증가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연말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연준의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완화 시점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인플레이션 장기간 진속될 수 있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는 하셔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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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75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 4 0 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75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5 0 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